전에는 제가 제부를 쓰느라고 아, 기운이 쪽 빠졌네요 암튼 자 이제 10월의 첫날이죠 네, 10월의 첫날 일단은 10월달 연애운 금전운을 갖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드 5개를 뽑아 놨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연애 금전운 카드 뽑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네. 그럼 저는 1번부터 리딩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 응. 저뭐 저기 막그 연애 부적 있잖아요. 음, 저 시청자분께서 그거 이벤트를 어떻게 줄수 없냐고. 저 드리고 싶죠. 근데 무슨 수로. 음, 가까이 있으면 줘요. 음. 어차피, 저기, 뭐, 영상으로 다 찍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라. 근데 드리고 싶어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웃음> 죄송해요. 그거 쓰는 거 계속 보면, 어, 느 영향이 갈 거예요. 그거 계속 보고, 좀, 이 솔직히 간절해야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어, 간절하게 한번 소원을 빌세요. 어, 이루어질 겁니다. 언제요? 어, 간절하게 빌면 이번 달 다음 달. 길을 응. 팍팍 담았어요. 응. 자 어디 봅시다. 선생님 이거는 뭔가요? 내게 연애 연애. 뽑았거든요. 이건 이제 썸타는 분들 현재 그 다음에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 요거는 금전은. 음. 자 어디 리딩에 들어보자. 썸타시는 분들, 어. 썸타시는 분들은 음, 여러분이 너무 여러분들의 속을 갖다가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니까. 어. 그, 여러, 왜냐면 여러분들이 왜 속을 안 보여주냐 하면, 여러분들은 너무 매력만땅? 어, 매력만땅이어서, 썸타시는 분들이에요. 어. <웃음> 주변에 여러분들을 차지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한테 다가오고 싶어 해요. 다가오고 싶어 하는데 다가올 수가 없다. 왜? 여러분들이 인기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어. 자기가 대시해도 좋을까? 뭐 이런 거? 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고는 싶은데 못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분은 음, 직업 같은 거는 한장 갖고는 잘 모르겠고, 그래도 몸 쓰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 어느 정도 그래도 어, 게에 대단하게 까지 않아도 그래도 자, 좀... 음, 직업이 좀 나쁘지 않다? 어, 상, 중, 하로 보면 중? 음, 상으로 하면 뭐, 뭐 대기업 막 이러고 막 이러는데 솔직히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 있으면 거의 다 유부남이에요. 음, 이이 친구로 보면 이제 어디 들어가서 인턴은 면한 것 같고 어 아니면은 뭐 이제 정규직? 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주변에 살펴봐요. 너무 철벽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새침하고 이러니까 선생님 저 새침하지 않는데요. 아 그래도 남자들 보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속을 모르겠다. 어저 친구가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들어가질 못하는 거야. 음. 선생님 저 어, 연애하고 싶어 죽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응. 여러분들은 모르는게 솔직히 여러분들을 두고 경쟁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다 어, 이, 이 카드로 봐서는 실제로 여러분들은 인기가 많다 라는 거예요 응. 썸타시는 분들 응. 주변에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연애가 진행 중인 분들은 조금 음. 그렇게 계속 똑같은 루틴들 있잖아요. 밥 먹고 뭐하고 뭐 극장 가고 뭐하고 막 이런 것들이 슬슬 권태기가 어,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조금 뭐제 새로운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러한 그 연애 스타일이 아니라 좀 다른 걸 한번 해 보세요. 음, 뭔가 같이 할수 있는 어 취미나 이런 거. 어, 예를 들자면 예를 나는 조금 음. 뭐 이렇게 잘 나대는 성격이 아니야. 어, 나대는 성격이 아니어서 맨날 데이트 코스가 어떻게 됐다? 어, 너무 정적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상대방은 나를 맞춰주느라고 힘들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너무 동적이야. 와, 파이팅. 와, 우 예. 오늘도 어디 가서 한번 신나게 놀아볼까. 맨날 이러면 또그 그게 또 취향이 안 맞으면 또 상대방이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이세장 갖고는 여러분의 스타일까지 뭐라고 나오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조금 연애 패턴을 갖다가 좀 바꿔 본다면. 어, 좀더 신선한, 어, 연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연애 기간이 어느 정도 되다 보면 조금, 어, 실증이 나기도 해.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실증이 아니라 똑같은 패턴. 음, 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다. 어, 패턴, 뭐, 여행가도 괜찮고, 가까운데도. 꼭 형편에 맞게 있잖아요. 당일치기. 어, 뭐, 저기, 막, 이때껏 동적인 연애를 했다면 좀 정적으로 가가지고 조용히 앉아서 밥도 해먹고, 그러면 좋죠. 음. 상대방이 만약에 어, 그 연애의 그 스타일을 바꾼다면 적극 호응해줄 거예요. 어, 적극 호응해주고, 어. 그 다음에 뭐, 뭐다? 어. 응, 적고, 크고 해주고, 관심을 보일 것, 관심을 보일 것 같아요. 이게 시작이라, 갑자기 연애의 패턴이 바뀌니까 시작이라, 막, 어, 그래, 마음은, 오, 어, 그래, 그래, 고, 괜찮다, 오케이, 고, 고, 고, 이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말만큼 액션이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어, 왜냐면 내가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바꾼다면, 좀 더, 어, 재미있는 연애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은 음그 상대방 분이 어 조금 음 그런 건 있어요. 어 집착, 어내 거에 대한 소유욕 어 그런 건 있어. 어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은 그런 건 있지만 어 쉽게 다가오지 못한다. 오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어요. 어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야. 마음이 있기는 한데. 이사람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막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음, 음. 맞아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도 이 사람은 충분히 만족해 어, 충분히 만족하고 어... 이 사람이 만약에 오겠다면 가벼운 연락 정도는 올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궁금하니까 뭐에 파랑새 뭐 이런식으로 자니? 뭐 이렇게 근데 그게 뭐 대단한 마음이 있어서는 아닌 것 같아 음. 맞아요 그냥 어... 약간의 집착 미련 뭐 이런게 조금 남아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하는 거, 연락을 하는 것이지 그게 어떤 대단한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연락은 오고 어느정도의 소통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게 제가 대단한 마음은 아니라 그랬지 그게 마음이 아예 없단 말도 아니에요 어느정도는 있지만 옛날에 그렇게 뜨겁게 불타올랐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거에 비하면 대단한 마음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대화는 한번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제외 후는 좋네 음, 맞아요 예. 그 여러분들한테 연락할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이만한 마음이었다가 점점 마음이 줄고 그냥 가볍게 한번 연락해볼까? 이 사람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연이라도 마주칠 수 있을까? 우연이라도 마주치면 그냥 가볍게 인사하는 정도? 그냥 안부를 알고 싶어한다. 왜? 내가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어, 그런 그런 거 같아요. 뭔가 아직까지 뭐 시작하고 싶다라는 그런 거는 안보여 음. 그냥 마음 정도 있다. 음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자기가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연애했을 적에도 항상 이 사람 위주로 굴러갔었던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연락이 오더라도 이 사람 스타일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어.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음, 연락할 마음은 있다. 그렇지만 음, 잘 움직이지는 않는다. 왜? 이 사람 자체가 그렇게 동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어, 선생님 그 사람 되게 활발한데요. 네 활발한 고 맞는데 지금 이이 이 사람이 되게 예민해져 있어요. 예민하고 그리고 다시 만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니야. 근데 왜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하다는 거지. 어 뭐하고 지내나 우리 파랑새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나? 어떻게 하면 좋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푸셔에다가 음... 제외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음... 연락이 오게 하는 것도. 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서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졌을지 모르겠지만 너, 나니까 너를 받아줬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은 연락 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야 이렇게 되지. 그 때, 어, 우리가 이렇게 쓰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끝나서 아쉽,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나, 너와 나 사이에 뭔가가 더 있었을 거라는 어떠한, 그 뭐지? 희망이나 호기심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살짝 뿌려놔 준다면,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연락 올 확률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비난하는 말이나 욕설이나 이런 거는 1도 도움이 안 돼. 만약에 재회를 하고 싶다면, 어, 뭐, 저기, 그날 우리가, 어~ 뭐지 희망적인 말 있잖아요 이 사람과 하지 않았던 거 어, 이, 어~ 이런 것도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어, 아쉬움이 남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푸사를 갖다 해놓으면 어, 혹시 어, 이 사람이 조금 더 어, 어,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어, 조금 뭐지 그~ 딱 뭐지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지금은 못 와요 이~ 어, 봐봐요 계속 서 있죠 움직이 어, 대화는 하고 싶지만 어, 서있고 여기 소드가 나왔잖아요 어, 이거는 어, 저거예요 어, 지금 굉장히 어, 예민해져 있다 어, 그, 그리고 그 다시 한번 연락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예 아닌 건 아니거든요 이 텐소드는 이 고민의 끝에 와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샤나 이런 것에 갖자 좀 신경 써서, 원망하는 글이나, 아니, 니가 보고 싶다, 매달려도 안 돼? 어, 매달리는 거는 노. 어, 매달리지 마시고. 왜냐면, 제가, 어, 여기 1번, 2번, 이거지? 썸이나 연애는 큰 문제 없어요. 여기가, 이게, 낭떠러지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어. 한 발만 미끄러져도 연락이 다시나누고 조금만 잘하면 연락이 올수 있는 그런 음, 그런 그 느낌이 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하는 거니까 네. 푸자 같은 거에 을때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 보고 싶다 이런 거 말고 어. 보고 싶다 그럼그사람이뭐 돼? 어, 내가 갑이 된 느낌 뭐가 된 느낌이 나야 뭐가 된 느낌이 나니까 어떻게 돼? 어 그치 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야 어. 그때 너랑 어 이 이런 거를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봤던 거, 음. 뭐 그런 뉘앙스를 갖다가 너무 진하게 날리지 말고 은은하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 정도로 어, 그런 정도만 해주면은 조금씩 조금씩 끌어당겨 봐요. 음. 제 어, 저기 연락 올 확률은 반반이다. 음 근데 조금 늦을 수 있다. 어, 고구마 답답. 어 그렇게 쉽게 막 확하고 물지는 않아요.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음, 근데 이것도 빨리 그될수 있으면 그니까 꾸준하게 노력도 고 기간이 있어. 그러니까 너무 어, 조급해하지도 말고 그렇다 고 너무 느슨하게도 말고 적당히 밑밥을 갖다가 뭐 푸샤 매일 바꾸지 말고 음. 저기 막 적당히 밑밥을 깔아 주고 그리고뭐 그 사람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많이 모여서 했던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다가도 어내 스타일대로 내가 뭐 3~4일마다 한 번씩 뭔가의 소식을 올렸다면그 그 루틴 그대로 뭔가 변하지 말고 너무 늦게도 너무 빨리도 말고 그 느낌 그대로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어 제할 확률이 있다라고 봐요. 자 그리고 금전운는음 나쁘지 않아요. 생각은 많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막 손해나거나 그런 건 없고, 뭔가를 갖다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 여러분들은. 어, 그런 것 같아요. 조금 경험이 없는 일을 갖다가 계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어, 경험이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생각도 많고, 과연 내가 잘하는 길일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일단 마음은 먹은 듯 해요. 그러더라도 경험이 없는 일이고 숙달이 안될 일이니까, 그래도 한번 꼼꼼히 더 살펴본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음, 당장은. 왜냐면 이것도... 어~ 뭐~ 손해를 본다 이런 말은 안 나와 어~ 손해를 본단 말은 안 나와 하지만 경험이 경험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 항상 주의를 하는 게 좋고 너무 그~ 뭐랄까 음~ 그~ 너무 너무 이렇게 예민해서 있지 않도록 어~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약간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뭔가 예를 들어서 그~ 약속을 했다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뭔가 하고 싶 아~ 하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잠깐 멈춰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 지금 이~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고 겹 세계가 불경기에요 이게 갑자기 경험이 없는 일에 뛰어드는 거 그거 그렇게 어 약간 위험 요소가 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고서 내가 예를 들어 빚지고 시작하는 거 아니고 딱 봤을 적에 아어 그래도 어 승산은 있다 싶으면은 그냥 조금씩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막빚 끌어다 대고 뭐 하는 거는 어, 어 좋지 않다. 왜? 이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이유가 잘 모르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를 발전해 나가야 되는 시기고 경험치를 쌓아가는 시기에서 너무 대대적인 그런 거는 옳지 않다라고 봐요. 네, 1번 카드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썸이신 분들. 음, 이거 썸인데 이거 저기 뭐야? 왜 저기지? 그 저기 뭐, 과거의 남자 만나기로 돼 있어요? 음, 아니면 전 애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지금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심하고 있어요? 뭐, 그런 거 같은데? 음, 뭘 고심을 해? 뭐, 그렇게 고민할 게뭐 있어? 선생님 고민대요. 만나 봐요. 손해 볼거 있나? 뭐 만나면 팬데요? 어, 그거 아니잖아. 만나 네, 봐요. 어, 그래도 저기만 만났는데 기분 나쁠까 봐 그러죠. 뭐안 만나도 찜찜하잖아. 이런 경우는 음, 뭐라 그러는지 들어봐요. 나쁘지 않지. 뭐돈 떼이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꿀꿀하게 있는 것보다 나가서 뭐 대판 머리쳐 잡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음. 뭐. 싸울지 좋아질지 그건 모르잖아. 서로 지금 어,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음. 이 썸이 이게 제 카드인데? 어, 그런 거 같아요. 과거의 남자를 다시 만날까 말까 지금 고민하는 거 같은데 뭐 크게 뭐 손해나는 거 아니면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음. 저는 솔직히 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재회해가지고 음, 잘된다기보다는 옛날에 아까 더러운 감정이 살아나기 때문에 근데 뭐 미련이 남는다면 음, 미련을 완전히 떼어버리는 띄워버, 차원에서 나쁘지 않지. 이게 첫째는 지금 뭐. 선생님 뭐 만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니 뭐 심심하고 혼자 있고 할일 없으면 음선생님저할일 많은데요. 그래도 이거 안 나가면 찜찜할 거 아니야. 어, 지금 고민하잖아. 뭐 갈등해. 뭐, 저게 막. 뭐 이거를 뭐이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어 갑자기 뭐뭐될게안 되고 안될게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다른 썸남이 있으면 상관없어. 어, 상관없고 다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 있으면은 안 만나도 돼. 음. 그렇지만 마음에 지금 딱히 들어오는 사람 없고 과거연인에 했어서 연락이 왔다. 면 그냥 한번 만나 봐요. 응. 어. 뭐라 그런지 한번 들어나 보지 뭐. 기분 나쁘면 아이 똥한번 밟았다 그러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복잡하게 생각하면 뭐다 어내 머리만 아프다 그거 그 사람이 안다 모른다 음, 모른다 어, 나만 나만 골치 아프다 그거지 어. 나는 만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 내가 심심하다면 어, 안 심심하다면 어 드라마가 좋다 하면 드라마 봐야지. 어, 그치. 근데 드라마 보기도 그렇고, 뭐, 딱히 친구들하고 나갈 계획도 없고, 그러면 뭐, 심심하면 가는 거지, 뭐. 음, 뭔가, 큰, 큰 기대는 갖지 말고, 어, 살살. 자, 그리고 지금 연애주님이신 분들, 음, 왜요? 그, 자꾸 실망스러워? 어, 자꾸 실망스러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실망스러워요? 근데, 실망스러운데도 실망스러운 티를 안 내는 건가? 뭐 때문에 실망스럽지? 음, 뭐, 그, 그, 그 사람의 씀씀이 아니면 그 사람들의 가족들의 씀씀이. 그, 런거 있잖아요. 음, 저기, 막, 데이트 하는데, 전화해가지고, 뭐, 집에 뭐 없다, 뭐, 올때 사와라, 라는 등. 뭐, 월급을 탔는데, 우리, 너하고 내가 데이트할 비용도 빠듯한데, 아유, 갑자기 집에 이게 고장났네. 좀, 돈좀 해달라 그래갖고, 돈을 갖다가 쏙쏙 뽑아가다든지. 근데 그거 갖다가, 어, 어, 내 애인이 그걸 딱히 또 거절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속상해 죽겠지만 내색은 못한다 왜냐면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잖아 어, 그런 것 같아요 음. 근데 여러분 어,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저기 막 그, 씀씀이, 지름신이 조금 있어갖고, 어, 카드 값이 조금 많이 나와서,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어, 이 사람의 숨겨진 뭔가를 갖다가 알게 됐다. 어, 그래서 실망스럽다. 어, 그런 느낌이, 어, 있다면, 어, 이건 딱두 개야. 가족들의 문제가, 문제면 아니면, 아니면 이 사람이, 어, 뭔가, 어, 좀 낭비벽 때문에 어, 돈이 지출이 너무 많아서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거지. 암튼 이래저래 마이너스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좀 실망스러운데 자기가 내색을 안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친구는요. 어, 어, 개선 같은 거는 안 돼. 그냥 음, 시켜도 잘안 해. 어,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해보면 좋을 텐데 좀 아꼈으면 안 될까. 절대 안 아꼈어. 어, 그럼 뭐야? 어, 그냥 뭐... 헤어질 거 아니면 그냥 어떻게 지금 그대로 있어야지 음, 다른 방법은 없죠. 다만 뭐만 주의하라? 어, 어 그런 걸로 인해서 굳이 싸우지 마라 헤어질 거 아니면 음, 안 고쳐진다 이거예요. 어, 싸워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어, 뭐만 주의하면 돼? 어. 예를 들어서 어, 나 저기 뭐야. 팔아세요. 나 지금 어, 카드값 이 너무 많은 사서인데나 얼마만 꼬줘 이런 것만안 해주면 어, 상관없어. 소전이 그거 안 해주면 싸우게 돼요. 그래도 어, 저기 자꾸 해주다 보면 습관되고 나중에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된다. 음, 저기막 그럼 헤어지면 어떡해요 구독이 무서워서 장못당 그냥. 어차피 만약에 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거야 뭐 가족 때문에 돈이 나갔다 막 이런 거면 그렇지만 말은 만약에 이 사람에 조금 지름신이 있어가지고 돈을 갖다가 구체, 계획적으로 쓰지 못한다 그러면 은 어차피 이거는 길게 못 가요 어, 여러분들 느낌 맞잖아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이러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은 결혼하면은요 여자들이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이런 경우에 등이 휘는 경우가 많아. 막 나가서 막 투잡뜨리잡 뛰어가면서 그거 막느라고. 그리고 한번 막아주고 두번 막아주면 습관 돼서 어떻게 돼요? 어, 제가 어련히 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된다니까. 음 그러니까 그 어차피 100세 시대야. 어, 100세 시대고 어 저기 막 지금 뭐 30대, 40대는 120세, 150세까지도 살수 있어. 어,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에 두려, 겁을 내지 마라. 겁을 내지 말고, 당당하게 아닌 건 아닌 거야. 어, 그렇게 길을 들여놓으면, 무슨 일이 생겨도 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손 벌리지 않아요. 어, 남자의 길도 내가 들이는 거야. 어, 영 아니다 싶은 사람, 만약에 돈안줘서 헤어진다, 헤어지게 된다? 아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맨날 돈 주고서 만날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쵸? 야, 그렇다고 막안 돼! 막이러지 말고 어머 자기야 나도 이렇게 바빠서 그런데 어, 자기가 어, 이런 건 해결하지 나도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건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 음. 뭐 이런 식으로 좋게 좋게 해결해봐요. 음, 돈 문제라면. 예, 민감한 문제니까 뭐이러라저러라할 수는 없지만 암튼 이런 예,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어, 관계는 어, 어, 아, 아, 그 빤나다 이거예요. 아니 그렇소? 그런 거잖아요. 지금 문제가 슬슬 생기고 있는데 잘 생각해봐요 음, 아무튼 어, 저기 막 내가 감나라 어, 콩나라 대추나라 할 수는 없다 어, 왜냐면 지금 이미 문제는 생기고 있으니까 어, 뭔가를 내가 이 사람이 짜증내고 막 이런다고 해가지고 끌려가는 식은 안돼 음. 그 다음에 제외 음, 제외를 원하시는 분 어. 상대방이 여러분을 갖다가 어, 지켜보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대방에 지켜보는 게 그렇게 딱히 어, 유쾌하지는 않네 어, 왜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뭐 지켜보기만 하면 뭐할 건데 왜냐하면 어, 상대방은요 그런 게 있어요 조금 음,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 그러한 마음을 주기는 조금 힘든 구조야 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어.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답답할 수 있어. 시키는 것만 하니까, 입 아파. 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 너무 빨리, 양은 냄비라 그래야 되나? 어, 뭔가를 지문하게 할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아, 이 새끼 어떡하나. 쉽지. 어,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 점점, 어, 싸우게 되고, 나중에 입 아프니까, 아, 그래, 그래, 너는 네갈길 가. 어, 나한테 저, 저 이상, 응, 딥이 되지 마. 어, 귀찮아. 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또 꼴에 보다? 어, 꼴에, 어, 또, 바람까지 피고 그러니까 열받은 거지. 아, 그래, 막, 그래, 쪼물악이라도 바람 같은 거안 피면 상관없어. 음. 선생님, 선생님, 그 사람 보기에는 멀쩡해요. 아예 뭐, 저기, 마, 그러면은, 뭐, 저기, 뭐, 뭐 하나, 뭐, 찌그러져서 다녀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 음, 멀쩡하니까 바람도 피는 거지. 음. 선생님, 저는 아닌데요. 그치.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지. <웃음> 왜, 뭐냐. 이 여자가 꼬이는 건요, 그 사람만의 스킬이 있는 거예요. 음. 왜냐면, 어, 못생겼다고 여자가 안 꼬이는 것도 아니고 잘생겼다고 여자가 꼬이는 것도 아니에요. 잘생겼는데 의외로 여자들이 안 꼬이는 남자가 있어. 여러분 알죠? 무슨 뜻인지. 되게 못생겨서 박살나서 나만 보고 살수 있을 것 같아서 아저 사람이다 했는데 뭐야? 완전히 바람꾼이야. 남분꾼이야. 어, 그런 케이스 많아요. 음 왜냐하면 어, 여자들이, 그래, 어, 쟤 오징어다, 어, 박살났다. 그래서 편해서 이렇게 다가가다가 진짜 엮이는 거지. 왜냐면 그 사람만의 매력, 외모로 봤을 때는 매력이 없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언변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 때문에 혹 가는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잘 생기든 못 생기든 세번 이상 만나면 그게 잘안 보여. 잘 생긴 사람도 계속 봐봐. 잘 생긴 거못 느낀다니까. 어 그리고 못생긴 사람들 계속 봐봐 이, 그 못생긴 가운데서 이쁜구석이 있어요 어 정말로 어 뭔가 그러니까 어, 바람을 피는거지 암튼 그래 조금 지금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은 저희는 관심이 없지만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어, 어느정도 어, 자꾸 입질은 보낸다 음, 입질은 보내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건데 그러면 음 집, 어, 여러분, 어게하실 건데요? 어, 여러분은 아직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혼자 너를 뛰든 말든. 음, 저러다가 지가 알아서 하겠지. 어, 왜냐면, 이렇게 어, 막, 여러분들은 넌덜머리 난다. 어, 그런데, 뭐야? 어, 뭐, 내가 그랬잖아. 이, 저기, 막, 이런 사람들은요, 자존심도 별도 없어. 일단 들이대고 보는 거야. 응. 근데, 이게 내버려 두세요. 어, 재, 저기, 제외하고 싶지 않잖아. 응, 어, 내버려 둬요, 그러면. 자, 그럼 금전우는? 어, 지금, 이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 보상도 따르고 즐거운 일이 있다. 어, 열심히 뭔가 계획해 하신 분들하라면 10월 달에는 뭐다? 어, 결과를, 어, 얻는다. 결과를 얻고, 어, 나름대로, 어, 나쁘지 않은 성과, 막, 대단하고, 의리우리하고, 뭐, 아, 대박이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노력, 노력에, 어, 대해서 어느 정도의 피드백을 받겠다 사람의 이게 뭐 10년을 노력한 건지 20년을 노력한지 건 아니면 한 달을 노력했는지 석달 노력했는지 모르겠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고 그로 인해서 저기 막 기쁨이 있다라고 알려져요. 그러니까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되는 건 없어 노력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번 카드. 어 저기 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우리 썸 타시는 분들 어 사랑이 오려나요 음음 음. 썸이 그렇게 잘될것 같진 않네 어, 저기 마음에 딱 호감은 갔는데 바로 데스가 나왔어요 어, 실망하고 돌아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가 어, 오해가 있었다면 한번더 차근차근 둘러봐요 어, 여러분들이 미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 어, 오해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음. 그렇게 하고 결정을 내려도 돼요. 어, 너무 성급하게, 결, 성급한, 어, 결정일 수 있다. 음, 그래서 자기가 한 결정에, 어, 에, 저기, 막 실수가, 에, 실수일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다시 한번 둘러봐. 음, 무조건, 어, 아, 뭐야, 이거, 어, 뭐, 이거 아니잖아, 뭐, 이러지 말고, 음. 그냐면초에 음, 뭐라 알아? 좀 알아본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았나? 한번 돌아봐요. 썸 타시는 분들. 자, 그러고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이고. 그다음에 지금 연애 중이신 분들. 음. 아이고 아이고. 지금. 지금 사계시는 양반이 사람이 성격만 너무 좋아가지고 음. 근데 문제는 그거야 음. 벌리가 그렇게, 그렇게 썩 신통치는 않아 보이는데 어. 또 그, 신통치는 않아 보이는데 뭐다? 어, 갖고 싶은 건 너무 많다 라는 거예요 어, 갖고 싶은 거는 많고 또 뭐다? 어. 또 감정적으로 지출을 한다 어, 그리고 나한테도 감정적으로 좀 대하지 않나 싶어 자기것만 어, 나만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떡한다 어, 내가 힘들다 음, 그래서 조금 음, 속이 상한다 라고 나와요 어디 봅시다 저건 한번 더 뽑아 봐야 될것 같아 음. 좀 뽑아 봐야 될것 같아요. 혹시 지금 연애 중이신 분들 관계가 조금 흔들리는 거 아닌가 싶어. 음, 그런 것 같아요. 이분하고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 음, 뭐 헤어지고 싶어 뭐 이런 거 아니겠죠 설마? 음, 헤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연애 중이신 분들은. 근데 지금 어 저기 막그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에 비해서 어 처세 술이보다 어 조금 어 처세가 미어 조금 뭐랄까. 너무 올라갔다? 응, 올라갔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스럽다. 음. 응. 그래갖고, 전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좋았다면, 지금은 약간, 어, 그런, 감정들이 많이 수그러진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음. 응.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처음에는 이 사람이 좋았고 이 사람이 언변도 좋아야 나쁘지 않아 응 언변도 좋고 그다음에 뭐 그런 현실적인 그런 부분 그니까 다정다감하면서도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갖고 이 사람을 좋아했는데 사귀다가는 그뭐 뭔가 그러니까 뭐야 뭐든지 다지만대도잖아 응. 다 우쭈쭈 우쭈쭈 해줘야 되고 그러고 또 뭐야 어, 욕심도 사, 알고 보니 욕심도 사놨고 그니까 지금 나쁜 점만 계속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고 음, 그리고 지금 이 사람하고 말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잠수 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여러분한테 화해하고 싶어하는데 여러분이 너무 냉정하게 하고 있으니까 화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음,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전과 같은 마음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하고 화해를 하고 싶지만, 어, 화해할 틈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저기 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이 친구하고 화해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 저기, 막, 여지를 내주면 이 사람이 달려올 것 같아. 어, 왜냐면, 지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 문제를 갖다가 헤어질 거 아니면 확대해석하지 말고 문제를 갖다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갖다 저기를 해야지. 자꾸 불만족스러운 것만 찝어내고 찝어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그치. 결국은 헤어지게 된다. 어, 원래 남자들은요. 다 애야. 다 사귈 때 보면 되게 늠름하고 멋있고 어우 진짜 얘한테 내 인생을 맡겨도 될것 같아서 저기 막사기사기죠 사귀다 보면 뭐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뭐 이렇게 해달라는 게많어 지가 좀 해먹지 지는 손 하나 까딱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어남자들다 그래 어. 지는 앉아서 게임하면서 부르잖아 저것 좀 해달라고 어, 지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 원래. 처음에는 막, 하늘에 있는 별도 따줄 것 같고, 달도 따줄 것 같고, 난내 손에 물한 방울 안맞히게 해줄 것 같고, 그러고, 그럴 것 같죠? 안 그래. 익숙해지다 보면 어떻게 돼? 그치. 제가 어련히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라고. 누구나 다 그런다. 어지간하지 않고서는. 그니까, 러 저기, 뭐 뭐지? 여자한테, 어, 진짜 1년 365일, 어, 10년을 한겨같이, 어, 30년을 한겨같이 해주는 사람? 드물다. 음. 지나다 보면 변한다. 음, 그게 변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다? 어, 그치. 이제, 익숙해지고 오래되니까 슬슬 자기 캐릭터가 나오는 거지. 연애 초기에는요, 자기 캐릭터 다 숨기고 연애 그걸 뭐라 그래? 어, 두 글자로. 어, 내 숭. 내숭 떠는 거지. 왜? 일단 내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야. 어, 이제 슬슬 맞그 원래 그런 거에 대해서 맞춰 나갈 때가 된 거라라고 생각하고 헤어질 거 아니면, 음 어느 정도 열을 주면은 사과하러 올 거예요. 자, 그리고 재외를 원하시는 분들. 음, 이게 뭐지? 재외하고 음, 싶으세요? 연락 왔어요? 음, 연락이 와가지고, 이, 이, 이, 저기, 막 연락 온것 같은데? 음. 만날까 말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있었을 적에 그 힘들었던 걸 생각하면 그닥 확 가서 어, 땡기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도 내가 봤을 적에는 그닥 이렇게 마음이 없어 보이진 않는데? 음. 근데 왜? 음. 이 사람이 조금 씀씀이가, 어, 씀씀이가 문제된 게 아니었던가 싶어. 음. 그런 것 같아요. 어, 왜냐면 너무 지 멋대로 잖아 자기, 자기 맘대로고 좀 아껴 쓰라 그래도 잘 안되고 음, 근데 원래 남자들은 다 그래 거기 어, 그러고 자기 맘대로야 근데 이 사람하고 귀였을때 좋은 점도 있었잖아요 로맨틱하고 그래도 머리는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요 머리는 나쁜 사람 같지 않은데 왜? 모든 행동이내맘 같지 않아? 짜증나 그 얘랑 있으면 되지 저기 막 헤어질 무렵에는 짜증이 많이 났던 것 같아 왜냐하면 그치 처음엔 그렇게 스윗하고 달콤한 사람이 어때? 어, 말을 갖다가 자기 감정 내키는 대로 막 하다 보니까 말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썩 내키지는 않아 음, 내키지도 않지만 아직까지 뭐 딱히 뭐 입장 표멍을 표명,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생각 중이다. 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음, 생각한다는 거는 지금 딱히 뭐 사귀고 싶은 사, 사귀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음. 그렇지만 어, 그런 거지. 사귀어 그렇지만 얘를 갖다가 선뜻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음. 어떻게 하시고 싶은데. 음, 선생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음, 내려놓고 후회할 것 같으면 한번 다시 만나는 것도 상관이 없고 근데 후회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내가 외로워서 만나는 건 아니야 음, 내가 외롭고 지금 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 이거라도 라는 심정으로는 잡지 말라는 거죠왜 그러면 똑같은 문제로 또 헤어진다 두 번째는, 어, 그리고, 어,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과거에 못했던 걸 갖다 이 사람하고 같이, 그니까 이 사람하고 있었을 때 꿈꿔왔던 거 있잖아요. 이번에는 그걸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럼 만나도 괜찮아. 음. 그지만 내가 외롭고, 내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나이 때문에, 내 직업 때문에, 내 몸매 때문에, 어, 저기, 뭐야. 어, 다가오는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을 택한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어, 내 열, 나, 나의, 내 열등감이 있어서, 어, 제대로 된 연애를 못하기 때문에, 내이 사람을 고려한다라는 거는 그건 노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 여러분의 그 열등감을 갖다가 더, 어, 어떡한다? 그치. 더, 더 열등감에, 물 갖다 또하알 갖다 더 얹어주게 되는 꼴이 나오기 때문에 쟤를 안한 것만 못해요. 음. 그래서 정말 사랑하고 못 해본 걸 하고 싶다면 그거 어, 상관이 없지만 음, 저기 뭐 내가 외롭기 때문에 어, 나한테 또 누군가가 다가올까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이 사람을 택한다면 그건 옳지 않다라고 봐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 그렇게 딱, 뭐, 이렇게, 잘 된다, 안 된다, 그런 걸 없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어, 뭔가 대대적인 뭔가를 갖다 해야 돼요. 어, 그렇지만 내가, 어, 들어간 노력이 있잖아. 내가 열정이나 이런 걸 갖다 많이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내가, 어, 결정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지금 이걸 갖다가 뭔가를 어떻게 하기에는 뭐다? 어, 조금, 어, 경사란거 아닌가? 어, 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거지. 근데 뭐야? 어. 하, 물질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분은 그냥 그럭저럭이다. 어, 그럭저럭이고,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사정이 좋지 않다. 음, 내가 하고 있던 일을 내 편견 칠 수도 없고, 어, 가져갈 수도 없고, 어, 지금 계속, 경, 어, 그렇다는 거예요. 음.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라고 나오는데, 어, 맞아 지금 저기 막그 경제적인 난에 허덕이고 있다. 지금 하는 일이 조금 힘들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하고 같이 했던 프로젝트라면, 어, 너무 힘들다. 어그럼그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관계도 너무 지치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게 경험이 풍부했던 일은 아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갖다가 내가 어디 딱히 풀 데가 없어 풀 데가 없다 보니까 혼자 그걸 갖다 꾹 쥐고 가다 보니까 뭐다? 그 상처가 고스란히 나한테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어디 의지할 때도 없고 내가 힘들다고 하소연할 때도 없다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경솔하게 행동하는 건 옳지 않다 어. 경제적인 거는 당분간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다 쉽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때려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된다 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들, 어, 저게 있기 때문에 쉽게 내려놓지 못해 그러니까 계속 갈등의 구조 계속 갈등만 한다는 거야 내려놓지도 못하고 어, 지고 가지도 못하고 내가 들어간 저거는 아깝고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이거는 솔직히 제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해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민감한 일이에요 어왜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불경기잖아 음, 근데 지금 마이너스가 심각하다. 음, 내가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시, 어, 쉽게 놓지 못한다라고 보네. 음. 이런, 이런 걸 갖다가 타로로 해서 뭔가 보기는 힘들고, 주변 사람들, 만약에 어른들이나 이런 거 있고, 그러면 좀더 신중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논을 상의해가지고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어, 좀더 경험이 풍부한 부모님들이나, 어,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이나 이렇게 쭉 앉아서 한번 회의를 한번 해보고, 어, 이걸 갖다가, 어, 그러고 나서 다 같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혼자서 너무 끌고 나가려고 들면 어떻다? 어, 힘들다. 음. 자, 3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리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분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썸 타시는 분들 뭐꼬 이거 음, 이 썸도 지금 과거 연인하고 타는 거예요? 그런 거 같은데 뭐 헤어지셨어요? 음. 저건 좀 보조카드를 뽑아 봐야겠네. 현재, 현재 연애 중이신 분들. 음. 현재 연애 중이신 분들도 뭐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너무 어, 자기 주장들이 강하다 어, 자기 주장들이 강하고 자기 원하는 걸 갖다가 내려놓지 않다 보니까 뭐다 어 자꾸 싸움이 나는 것 같아요 음. 자 이제 보, 이, 이, 저, 이, 이, 이거 보조 카드 부터 한번 뽑아볼게요 왜냐면 지금 어떤지 궁금해 썸이 음. 자 하나하나 해볼게요 지금 썸타시는 분들 어, 왜 이렇게 잠도 못 자시고 스트레스가 많지? 음. 지금 하고 계신 일도 잘, 되, 잘 되고 있어요? 음, 자, 이 카드상에는 뭐 하고 있는 일에서는 별 지장은 없는 것 같은데, 음, 한 번, 저기, 막, 대화를 나눠봐요. 음. 과거의 기억에서, 어. 벗어나와야지, 뭐다? 어. 행복한 미래를 할수 있다 근데 과거에 기억에 너무 얽매어 가지고 현재를 갖다가 힘들게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 누군가 만약에 이게 썸이잖아요. 어, 써,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과거의 기억은 내려놓고 그냥 한번 만나보는 거야. 나쁘지 않아요? 어, 그 친구가 지금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음, 과거는 어디까지나 과거야. 과거에 엉매여가지고뭐 미래를 갖다가 그러면 은뭐 연애 한번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너무 과거에 엉매하지 말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음, 왜 과거에, 과거에 그, 저기, 사람한테도 연락이 와요? 어, 그리고 저기, 막, 새로 썸도 타고? 어, 그러니까 괴롭다, 이거예요 어느 걸 해야 될지? 음. 두 사람 다 만나고 싶어요? 그건 힘들고, 음. 저기, 막,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지금 계속 잠을 못 잔다 음. 과거의 사람도 연락이 오는 것 같고 지금 새로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갖다 하고 싶어 하는데 과거의 기억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음. 그럴 필요 있나? 한번 대화라도 해봐요 어떻게 되나 음. 대화는 해보고서 예스 yes 오너를 정해도 되지 않나? 음,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음, 고민하지 말아요 이거 고민거리도 아니야 선생님 선생님이 제 입장이 아니라서 그래 저게, 저게 과거에 대해서 약간 어,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는 이겨내야지 음. 그렇다고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연애 안하고 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전 연애, 연애 안하고 살 거면 이거 볼 이유가 없지 연애운을 연애운을 보면서 트라우마 타령하면 안 되죠 이겨내야지 이겨낼 수 있어요 음. 그러다가 또 과거처럼 되면 어떡해요? 아, 그러면 또 이겨내야지. 우리가 배 저기 배고프 배픈밥 먹잖아. 어, 그럼 밥 먹으면 또 배고플 텐데 왜 밥을 먹어요? 이거 똑같은 거지. 응. 음. 부르고 배 꺼지면 또 먹고 배 꺼지면 또 먹고 그러는 거예요. 연애도 마찬가지야. 쉽게 생각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다가 뭐다? 어, 내 손에 다. 알았죠? 자, 그리고 지금 연애 중이신 분들 어, 너무 자기주장이 강하다. 어, 너무 강하고. 그리고, 어, 저기, 막,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 파랑새 분들, 어, 상대방 말을 들어줄 생각은 없, 들어주지도 않아. 어, 어 왜냐면 나는 내꺼, 내게 중요하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다? 어, 같이 있으면서도 따로, 따로 노는 느낌? 어, 너는 너, 나는 너, 이런 느낌이 나요. 어. 그래도 어떻게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왜냐면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이거 저기 뭐뭐 뭐 그런 거예요 사내 커플 뭐 비슷한 건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 없다 어, 뭐. 주변에 아는 지인이 겹친다던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이걸 내색할 수가 없는 게 아닌가 싶어. 왜냐면 자존심 상하잖아. 내가 만약에 얘하고 만약에 이게 떡거리거 알면 저기 집 애들이 얼마나 낡았다가 어, 뭐라 그럴 거야.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어, 같이 있어도 외로운데 표시를 하, 표시를 내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음, 이, 이, 이 사람하고 계속 같이 갈 거면 어, 음. 그냥 서로 좀 대화를 한번 나눠봐요. 외롭잖아 지금. 음, 외롭잖아. 그 저기 막뭐 상대방 분도 너무 자기 고집만 세우는 것 같고. 그리고 이왜 이러면서도 왜 헤어질 수가 없다? 어, 헤어지면 서로 예만한 사람을 어디서 구할 수 없을 텐데 생각하니까 뭐야? 어 그러면서도 가는 거라는 거지. 어. 이왕 함께 할 거면.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하는게 좋죠 어. 저기 막 뭐, 타협점을 찾을 수 있겠나? 어? 타협점을 조금 어, 타협을 찾으려면 어, 차, 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어. 조금 마찰은 있겠지만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기 막 좋게 좋게 해결을 해야 헤어질 거 아니면 헤어질 거 아니잖아. 어디 가서 이 사람 이, 이 사람 같은 사람 못 만나고 이 사람도 여폰 같은 사람 못 만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 지금 밖에서 사람들 볼때 여러분들 아무 이상 없어. 어, 쇼윈도 같은 거야 한마디로.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다 서로 양보를 하지 않고 내내 어, 내 것만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 이, 어, 이 남자분은 뭐야? 어, 내어 그렇지 어, 내 자존심 내그내저것만 중요하고 음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어 말도 조금 막하는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고 여러분들은 또좀어 그런 말 들으면 새침한 게 없지 않아 어막이 사람처럼 막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뭐야 돌려서 깐다는 거지 어이 사람은 대놓고 까아 대놓고 까대로 참다 참다 어 대놓고 까지만 여러분들 돌려서 깐다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보이지 않는 어떤 신경전이 있다라는 거지. 그치만 헤어질 거 아니면, 어, 어떡한다? 그치. 그냥, 그냥, 그냥 이렇게 좀 합의점을 찾아봐요. 합의점 찾으면 어떡한다? 그치. 서로의 그 공통점이, 공통점을 찾아낼 수가 있고, 공통점을 찾아내면 아무 문제 없다. 자, 우리 재해하시는 분들, 어, 저기, 뭐야, 재해를 원하시는 분들, 음, 재해도 여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음 서로를 못 잇는 것 같아? 어, 여러분들이 못 잇는 건지 그쪽이 못 잇는 건지 서로 잇기가 어렵다. 왜 잇기가 어렵냐? 어, 읽기가 왜 잇기가 외롭겠어요? 속공합이 너무 잘 맞는다는 거지. 어. 저 뭐지? 제가 또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이죠? 어,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지? 어. 그아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 근데 <웃음> 야그 사람이 헤어졌어요. 왜 헤어진 줄 아세요? 이유가 되게 황당해. 상대방이 결혼하자 그랬대요. 어, 자기는 책임질 마음은 없다 이거지. 누구를 책임지고 싶지는 않대요. 그냥 뭐 그럼 뭐만 원한다? 그치 섹스만 원하는 거지. 음. 요즘에 3포 세대라 그러잖아요. 지금, 지금, 7포 세대란 말도 있어. 어, 저, 지금 7포라 그러는데, 저는 3포까지만 기억해. 그렇게 기억력이 대단하지 않아서, 어, 내집 마련 포기, 결혼 포기, 자식 포기 해서 3포. 7포는 뭐, 어, 너무 디테일해요. 하여간, 암튼.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근데 뭐, 뭐, 여러분도 뭐, 나,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고 서로에게 미련는 아마 또만 맞나봐요 딱히 만난 사람 없으면 어차피 뭐 저는 연인 사이였을 적에 뭐 같이 뭐 살도 섞고 그랬을 거 아니야 뭐뭐 뭐 나쁠 거 있나? 뭐 크게 손해 나지 않는다면 저는 그래요 재산적인 손해만 나지 않는다면 나쁠 거 없다 뭐 고민할 필요 없다 제외 가능하다 어 저기 뭐 100%는 아니라도 7, 8할 정도예요 자, 그리고 금전은, 어, 금전은 좀 많이 지쳐있다. 어, 많이 지쳤고,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몸도 예전 같지가 않아서, 어, 여러분들이 그런 거 같아. 어, 무엇이 중한디? 어, 무엇이 중하냐? 응, 어, 그런 거 같아요. 어, 그러니까 어, 옛날에처럼, 막, 막, 악착같이 일하기보다는, 그래도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건강이면 건강, 아니면 삶의 질이면 삶의 질.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뭐예요? 삶의 질도 떨어지잖아. 그니까 내가 무엇이 중요한가 살펴보게 된다, 라는 거예요. 금전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음, 여러분들이, 그니까 뭐, 평소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냥 금전으로는 무난한 거 같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질적인 뭔가를 갖다가, 어 저기 막 생각하게 되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음. 이제 거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도 됐잖아. 10월이면. 음.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내가 행복한가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건강을 어, 챙겨야 될 시기도 맞아요. 몸 상태가 그게 썩 좋지는 않다. 좀 쉬엄쉬엄 가도 어, 만약에 어, 뭐 먹고 사는 지장이 없다면 조금 쉬엄쉬엄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음. 어, 저기만 말씀해 드리고 싶네요 자 4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뵐게요 여러분 안녕 네. 오분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썸 타시는 분들 어디 보아요? 우리 썸 좋겠다. 어우 여기 썸 아주 핑크빛이네. 어. 그런데 뭐야? 왜 고민을 해요? 음. 어디 봅시다. 우리 또 이제 연애하시는 분들. 음. 아, 요 여러 연애하시는 분들 음. 상대방이 내맘 같지 않다는 거지 말을 더럽게안 들어쳐먹었고 뭐다 어, 짜증난다. 어. 자 그리고 제외 하시는 분들은 어떤가? 어, 지금 제회를 고려중이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음 그런 것 같아. 근데 뭔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응?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어. 음, 나쁘진 않네요 음, 뭔가 재정검을 위한 그 내가 입대껏 뭘 어떻게 했나에 대해서 조금 자기 자신을 갖다 돌아보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음. 자 일단 썸 나쁘지 않네 어, 나쁘지 않고 상대방이 성격이 밝고 경쾌한거 아닌가 싶어 어, 그렇게 하고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어, 본인의 감정이 약간 들쑥날쑥한게 아닌가 싶어요 어. 왜 들쑥날쑥할까? 근데 솔직히 지금 썸이잖아. 어, 썸이고 뭔가 아직 딱히 정해진 게 없는데 굳이 이 시기에 뭔가를 갖다가 감정이 들쑥날쑥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 어, 어려울 거 하나 없어. 인생 돌아보면 별거 아니야. 어, 뭐 지금은 막 어, 그런 거지. 그 사람 뭐, 뭐든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 부여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남자들은 좀 심플해요. 그래서, 저기, 막,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어떻게든 다 말하게 돼 있어. 어. 어떻게 말하면, 먹고 싶으면, 어, 배고픈데. 남자들은 그래. 여자들은 꼭꾹 삼촌, 어, 배고픈데, 어서 좀뭐좀 먹을까? 그, 도 그, 또, 어. 하고 싶으면. 괜히, 어, 괜히 터치 한번 해보고, 막, 어, 눈한번더 마주쳐보고, 괜히 스킨십 한번 해놔보고, 그게 다 하고 싶다는 신혼 거야. 어, 너무 복잡하게 할, 생각할 필요 없다. 어, 상대방이 조금, 어, 순수한 영혼인 것 같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순수하던가. 근데 여기서 봤을 적에는 상대방이 좀좀 좀 순수하고 상대방이 여러분들하고 어 저기 막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 하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받아봐. 저기 막만나봐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 여러분들도 살짝 마음이 움직이지 않나 싶어요. 어. 썸 나쁘지 않다. 자, 어. 그러고 지금 사귀고 계시는 분들, 어. 사귀고 계시는 분들은. 어 지금 상대방이 조금 말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좀, 좀 지멋대로야 어 그러고 투덜투덜 거려 투덜투덜 거리니까 어떻게 된다 어아좀 조용히 좀 못해? 하고서 어, 여기는 좀 여, 여성분들이 조금 성격이 좀더더 더 시원시원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어너 이거 하지 마 이게, 이게 지적질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 서로 관계만 악화될 뿐이다 어. 그럴 필요 있나? 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어, 자꾸 싸우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왜냐면은, 상대방도 그래. 내가, 어, 너 이거 안 돼? 어, 이거, 이거, 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소리 듣기 싫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치. 요리 빼고, 조리 빼고, 그냥 말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어, 그걸 갖다 무마하게 해서 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내가 그거 알게 되면, 뭐야, 이거? 너 지금, 지금, 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점점 악화된다는 거지. 헤어질 거 아니고, 이 사람은 그저 같이 갈 거면, 음, 적당선에서 마무리를 져야 된다. 어, 연애우는, 어, 서로 핑계를, 어, 상대방이 핑계를 대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어떡한다? 어, 옛날엔 안 그랬는데, 어, 옛날에는 제가 안 그랬는데, 그 옛날 생각만 한다라는 거예요. 어, 굳이 그럴 필요, 그럴 필요 있나요? 연애 중인데? 어, 저기 막 상대방한테 그래서 우울하다 그냥 저기 막 그렇게 우울하게 그러지 말고 조금 말그 남자들은 내가 그러잖아 몇 살이라든지 애예요 음. 우리 우리 저기 막 아빠도 우리 엄마한테 아직도 혼난다니까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음. 그래 안 고쳐줘 잘 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지쳤다는 거지 이래라 저, 이, 이, 이,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시켜도 어, 시, 뭘, 뭘 자기가 이것 좀 해주려고 그러면 투덜투덜투덜 대고 뒤통수가 어, 따 죽겠어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나도 그렇게 어, 싫은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어, 남자들은 철잘안나 어, 그리고 어, 내가 뭘 말해서 그사람 행동을 고칠 수는 없어요 어. 남자들은 절대 고쳐질 수 있는 동물이 어, 아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지. 받아들여야 된다. 음, 그렇지 않으면 뭐다? 어, 문제가 자꾸 생긴다. 근데 여기는요. 문제가 생겨도 뭐 그렇게 어,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거예요. 저기 막 어, 좋게 좋게 해결이 된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러려니. 어. 그러려니 하고 어, 너무 예민해 할 필요 없다. 어, 이것도 어, 시간이 지나면 헤어질 거 아니라면 뭐다? 어, 그냥 크게 나쁜 일 하지 않으면 그냥 냅두고 어, 선, 어, 선생님 근데요 데이트할 때막 너무 짜증이 나요. 즐겁지가 않아요. 옛날엔저 저, 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뭐라도 이렇게 투덜대고 아 뭐라도 부정적이고 그래서 자꾸 연애할 때 싸우게 돼요. 라고 하는데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서 정신적으로 더 성숙한 거 맞아요 어. 그러니까 여자의 눈에 남자가 어리게 보이는 게 사실이야 진짜로 어리든지 아니면은 어. 어리게 어 내가 봤을 때게 철딱선이 없어 행동하든지 어.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다 이거예요 저 사람하고 계속 같이 가려면 그러니까 아... 어. 해결점을 찾아봐요 헤어질 거 아니라면 음. 헤어질 거 아니라면 해결점을 찾아봐야 된다 어. 지금 많이 지쳤네 지금 음. 많이 지쳐있고 지금 고민하는 게 아니가, 아닌가 싶다 어. 헤어져야 되나 고민하는 거 싶고 어. 상대방도 나한테 음. 그렇게 뭐랄까 예전처럼, 어, 그렇게 돼야지도 않고, 어, 엉뚱한 데다 삽질하고 있는 것 같고, 음, 근데 조금 더 어, 냅둬봐요. 어떻게 되나. 어, 이, 여러분들이사람 아직 좋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저기, 막, 금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크게 손해가 나지 않은 이상은 그냥 냅둬봐요. 헤어질 거 아니라면. 음, 헤어질 거면은 뭐 그냥 잘라내야 되겠지만 헤어질 마음이 없다면은 뭐 어떡하겠어요 받아들여야지 음 아무튼 이번 달의 흐름은 그렇다 어, 어,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는 그냥 그럭저럭 그냥 받아주실 것 같네요 힘들어도 힘들어도 그냥 참아, 참아주실 참아 것 같아 어, 옛날에 좋았던 기억들 생각하면서 자 그리고 재해를 바라시는 분들 음 재를 바라는 분들은 조금 재를 갖다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마, 마, 마, 마, 부분도 없지 않으니까 어, 뭐, 나, 나는 솔직히 재회든 썸이든 연애든 그래. 진짜 망나니 아니면 진짜 망나니 아니면 뭐... 새외든 썸이든 연애든 뭐 하는 게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내가 항상 주장하는 거 있잖아. 금전적인 손해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거지. 음, 어차피 다른 누구를 만나서 또 똑같은 시간을 들이다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저기 막 그런 제스처를 추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그런 거 싶어요. 딱히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드는 제스처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어, 의견을 갖다가 비춰온 거 비춰온 게 아닌가 싶어 음. 옛날로 우리 다시 돌아가자 라고 제안을 제 해온 것 같아요 썩 뭐지? 어 재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 여기는 음. 미련이 남는다 한번 만나봐요 사장님 똑같은 문제 일어나면 어떡하죠? 에이, 누구를 사귀어도 문제는 있다 어. 그래도 내가 마음이 남으면 뭐다? 어. 뭐, 문제가 생길 때 생기더라도, 그래도 미리, 어, 후회가 남는 것 보단 낫지 않아요? 음. 암튼, 어, 재해운 괜찮다. 그리고 금전 운은 뭐다? 어, 이때껏 쭉, 어, 신중하게 하다가 갑자기 급발진 할수 있어요. 어. 급발진 해가지고, 뭐, 어, 예를 들자면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니까 이때다고훅 들어가는데 신주골 계약 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주식은 투자하기에는 어, 시기상조야. 더 떨어질 거니까 어, 내년에 경제 더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되게 침착하시잖아. 음. 그리고 또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갖다가 이때껏 신중하게 해왔다가 갑자기 뭔가 무엇에 홀린 듯이 막 뛰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신중하라 어, 신중하, 신중하게 신중하 행동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신중하게 행동한다면 어 나쁘지 않다 경, 어, 경제 금전운은 그리고 워낙 지금 여러분들은, 어, 현실적이고 경제관념이 투철해요. 그리고 뭔가, 어, 그 지름신이 내려도 자기 그, 그 형편 안에서 저기 하지, 막 영끌에서 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이, 이분들한테는 뭔가 뭐, 뭐 영끌 조심하라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고 좀 신중하기만 하면 어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잘할수 있다 라고 알려드리고 싶네요 네 5분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